<목소리> 다이아몬드 그거 그거 그거 뭐냐 그걸 빠따코 빠따코 빠따코 가 해주세요 받아들 a 까 받아들일까 머리글이까 머리글이까 머리이아몬리 그거 그머리거이까그리글고브머리고브까 머리글이까 머리글이까 머리글이까 머리글이까 리글까 머리글이까 리고이까머리글이리이거머리받이들일까받아들일까받아들이까이이까이까머까머까받아들일까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너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너의 꿈 그리고 이러고꿈 그리고 뭐꿈 그리고 이루고꿈뭐꿈 뭐? 꿈 꿈, 그리고, 그리고 이루고이고자 이거 멜론 켜봐 뭐라고 받아 나 이거 이 나는 나 녹음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근데 이거 이 부분 녹음하데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 못할 같 같아 가사 가사를 봐야지 가사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가사 누되지야 아 이거. 가. Let me see y o u work. Let me see y o u w r t me e y r w t e e y o u o e t e o t e o t e e t me see y o u Patatrika, p a t a 리 r i k o 리 o t a g r i k a n 리 r a g r i k 리 n a 고 a g o n a r Naragriko, n g r i 리 o o n r a g o u g r i o n r r e n r e g o a k o r i k o n g r i k r a i o r g k o n a o a r i g a a r 이거 진짜 이게 계속 녹음을 하니까 발음이 보이는 아, 거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고 머리 그리건, 너리 그리건, 너리 그리건, 그리 나의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게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발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 저, 여 저, 저, l e 몰라. e s l e t me see y o u w h e r o t h e t h r e h r e r e t a r e t h a t e t e e e e e e e e r e h a t e g a a 어 a